안녕하십니까? 저는 33살 남자이고 예비 신부는 34살입니다. 제발 끝까지 듣고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연애 2년 만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 내년 5월에 식을 올리자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던 와중에 아기가 먼저 생겼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결혼 생각으로 급하게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신랑입니다. 아기가 찾아와 준 것을 감사하며 지울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고 바로 1년 뒤 하려던 결혼만 앞당겨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준비보다는 웨딩 플래너와 카톡 상담만 진행하고 이번 주말에는 웨딩 박람회에서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부모님에게 결혼 승낙, 상견례는 일주일 뒤로 잡혀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 임신 사실은 당연히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런 제가 이 결혼을 감행해야 할지 아이가 15주를 지나 곧 16주인데도 불구하고 파혼을 결심해야 할지 고민되어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아기의 존재를 알게 된후 함께 살게 되었고 그 뒤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파혼을 생각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주식을 좀 했다고 본인도 그럼 유흥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현재 4개월째 식전 동거 중이었으며 어느 날 주말 저녁 같이 생활비 등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현재는 각자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저는 연봉이 4천만원 초반이고 예비신부도 비슷합니다. 저희는 각자 용돈 30만원씩을 나눈 뒤 남은 금액은 현재 전세대출 그리고 출산 후쓸 저축, 경조사비, 적금으로 분배하여 돈관리는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예비신부는 3개월 후 출산 휴가를 쓸 계획이었으므로 더 악착같이 돈을 모을 예정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나눈 용돈 30만원 같은 경우에도 퇴근 후 집으로 바로 와서 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100원도 쓸 일이 없더군요. 그래서 30만원 중 매달 25만원씩 장기 투자한다고 생각하니 4개월이 지난 지금은 100만원이 한 기업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부터 스타트업 투자회사에 근무하여 관련 정보도 많이 얻으며 소액으로 주식을 했었습니다. 저의 계획은 이용돈을 통해 꾸준히 투자하여 적금보다 나은 이유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리한 투자도 아니었고 요즘 주식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은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비 신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던 나중 옆에서 보고 있던 그녀는 용돈은 어디에 쓰고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쓰는 건 거의 없는데 25만원은 주식 투자한다고 계속 넣고 있고 5만원은 생각날 때 로또나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소리를 듣더니 노발대발을 하면서 인생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냐는 겁니다. 아이를 가진 여자였기에 침착하라고 하며 이게 왜 화를 낼 일이냐고 되물으니 주식은 집안 말아먹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조리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고 팔고 하려고 산게 아니라 장기 투자로 보고 사놓고 없는 돈인 셈 친다며 묵혀둘 심산으로 산 것이라고 말이죠.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도 용돈의 일부로만 사용할 것이라 괜찮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리를 꽥하면서 지르는 거 아닙니까? 반을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 모르냐면서 돈에 미친놈이냐고 급발진을 하니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 마인드가 왜 그따구냐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육두문자를 제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마음대로 용돈 쓸 거면 본인도 아기 놓고 유흥이나 다니겠답니다. 어디 유흥이랑 주식이랑 갔습니까 제가 유흥이 뭔지 알고 짓거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하는 말이 오빠 같은데 가서 남자 끼고 돈몇푼 쥐어주면서 노는 게 유흥이다 왜라고 합니다. 그걸 듣자 웃음이 나오는데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제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어이도 없고 연애할 때안 그랬던 사람이 진짜 어디서 뭘 잘못 먹었나라며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부로 저희는 따로 자고 있습니다. 도저히 같이 붙어있질 못하겠습니다. 제 상식상으로는 이 여자가 호빠가 뭔지 알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안 그래도 연애할 때부터 술을 좋아하던 그녀였기에 정확히는 그곳을 다녀본 사람처럼요. 전혀 사과라든지화해에 대한 기미가 없어 하루는 아침 출근 전 제가 계속 이렇게 살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 난 도박하는 사람이랑 얘기 안 한다며 돈다 빼고 안 한다고 각서 쓰고 나서 대화나 걸라고 합니다. 출근 전 거기에 또 빡쳐서 넌 유흥 다니는 애잖아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비 신부는 진짜 가줄까? 라고 답하더군요. 이제 와서 되돌이켜 생각해보니 이 여자는 너무 옛날 사람 같습니다. 모든 사고방식이 저희 아버지보다 더 심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여태 왜 이걸 깨닫지 못하였을까요? 이대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제 인생이 망해버릴 것 같습니다. 계속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라고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생겨버린 아기와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주식만 하지 않으면 괜찮은 건가요? 이 여자의 유흥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기분입니다. 제발 진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